또 시작한다, 또 시작한다, 또 시작한다, 시작한 현재 시간은 3시 40분이고 저희 집 공주님은 새벽 수요일을 마치고 기절하셨습니다 차아요 일어나는 거니? 우리 갓이 일어났어? 응? 음. 응? 응? 응? 입좀 닦아졌다 우와 이거 남의 가리는 거야? 그러면 흐흐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섹시하게 어깨를 드러내고 아가씨가 잘자 목에다가 조그만 수건 하나 감아줘 안 되나? 안 가도 된다. 얘는 여기가 열이 빼는 그 곳이어가지고 감으면 안 된대. 아 음. 음, 그렇구나. 나겸 나겸 나겸. 응? 음? 가자. 가이케이 가이, 안 돼, 도망쳐버릴걸. 수, 텀 만들기가 어느 정도 끝났고. 나도 씻고 있지? 그 어, 내가 다 쓰러. 그럼 뭐야, 여기다 씻지? 바닥가 그냥 고인에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. <웃음> 고인에 놓거라. 머리 감자, 머리. 뭐가 보여? 아빠가 보이고 엄마가 보이지? 이 시간이 되면 넌왜 이렇게.. 야행성 따님이 이렇게 잘 주무시고 계시고요 여기는 치열한 육아의 현장 <웃음> <웃음> 이 상태에서 저의 배와 이런 게 떨어지면 은 저희 따님 눈을 뜨게 되실 거예요 딸 만만 하봅시다 역시 브레짜 아무리 브레짜라도 약간 거품이 남거든요 살짝 흔들어서 거품 빼주시고 저희 아가는 배아리를 했기 때문에 모유실감 젖꼭지와 닥터브라운을 함께 사용합니다 시다 우리 딸맘만먹읍시다 맘마, 맘마 자 장착을 하시고요. 이거 장착을 하셔야 옷을 덜 갈아입고요. 엄마는 빨리를 덜하고요. 만마 아. 옳지맘마을 먹고. 다 먹었다 입에 머금고 뭐 있지 말고 빨리 먹어 덥지 아이고 더불어 아이고 더불어 아이고 더불어 아이고 더불어, 아이고 더불어. 음 따님이 한 시에 밥을 드셨고 지한 시간 뒤나는 당신 밥 타임이에요 근데 엄마를 남주 생각이 어. 일도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따님이시기에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한다, 또 시작한다, 아, 시작한다 몸 크는 너무 힘들지? 아이고 있다 엄마도 마사지도 해드리잖아요 하지만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잖아요 오자스카 오자스카 오자스카 오자스카 우짤래 니네 우짤래 어디가 절로 가 알겠어 절로 가자 아니야 이쪽 가 알겠어 이쪽으로 가자 진짜 너무하다 너 진짜 너무하다 잘 자네 이모가 오니까 좋아서 잘 잔다 <웃음> 너무 아오 음, 귀여워 딸아, 엄마 화장실 너무 가고싶어. 딸은 그대로 쌀수 있잖아. 근데 엄마는 쌀 수가 없어. 넌사면 내가 치워주잖아. 좋겠다, 너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하, 엄청 집중하는 표정이야. I m a m going to be a l i to s e c l y e s y o o o n be t t e be t e o doing i d o n t n o 왜이래? 세상 <웃음> 모르고 자고 있네 응. <웃음> 잠깐 잠깐 <웃음> 어떡해 <웃음> 앞으로의 닥칠 미래를 모르고 응.